현재 대구아바트 미분양 현황을 보게 되면 은 12월달에 13,445개였는데 실제 1월달에도 13,565개, 실제 별로 차이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로 줄었다는거죠. 남구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5, 서구는 마이너스 62로 분양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북구 마찬가지 마이너스 1, 그리고 수성구가 130, 5개의 미분양이 늘었고 중국 마찬가지 3개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었고 그리고 달서구 51개소의 아파트가 늘었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실제 이런 현황 자체도 더 이상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3,565세대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어플이나 아니면 뉴스에서도 똑같이 발표를 하죠.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마이너스 62, 6 2개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다. 지금 잘 되고 있네요. 대구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리고 현재 분양만 했다면 은 거의 0% 정도의 분양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120개의 미분양이 증가를 했다. 지금 물론 3월달이고 2월달의 차이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에 명시되는 이런 미분양 현황 총괄 도 조차도 이제 신뢰를 할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가 되어 있고 비공개가 되어 있다. 실제 이런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청에서 만든 자료조차도 실제 더 이상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태고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내가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미분양이 10만, 15만 이상이 나와야 될 것이고 현재는 건설을, 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 실제 일반적인 미분양에 대한 개수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은 가장 크게 이제 몸소 몸에 와닿아야 될 미분양은 실제 아파트 분양을 다 끝내고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오리지날 악성 미분양이라고 해서 실제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미분양으로 인해서 아파트 불이 꺼졌다. 그런 얘기 정도가 완전히 나왔을 때 소위 우리가 바닥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악성 미분양 소위 말해서 준공 후에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는 281개에서 277 마이너스 4개 답으로 줄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요 수백 수천의 준공 후에 미분양 아파트가 나와도 될 판국에 현재 답으로 4개 아파트가 분양이 됐다는 거죠 준공 후에 미분양이 아니라 준공 후에 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아이고 준공 후에 악성 미분양도 줄고 있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13,000세대, 13,565세대가 결국은 현재 미분양으로만 나와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미분양 줄었으면 줄었다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봐도 그런 내용들이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기도 되어 있지 않고 표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런 표기들이 명확하게 다 맞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기들은 형식적으로의 어떤 통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은 1만 삼천 세대가 아니고 2만 세대도 넘을 수 있다. 네, 지금 일단 분양한 모든 아파트들은 올 미무장입니다. 분양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되고 일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도 현재 나오는 표와는 전혀 틀립니다 그샵 센트롤 마찬가지 빵입니다 시그니처 마찬가지 빵이고 로터캐스 스카이 마찬가지 빵뭐 대부분 분양이 다 되었는 건 아닌데 다 빵으로 처리를 해놨죠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전혀 미분양이 나와 있지 않는 걸로 처리가 해 놓고 홀리동 에스케비 같은 경우는 뭐세개 나와있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해놨는게 다고 대부분 뭐다 빵으로 처리가 돼 있으니까 미분양 현황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미분양에 대한 자료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뭐 1월달이 다 2월달이다 전혀 변동도 없어요. 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뭐2 2 1월달에22그 다음에 2월달에 22 12월달에 22그 다음에 1월달에 22 동일합니다. 뭐 빵은 그대로 0이고 미분양 자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뭐 이십 전열이던 현재도 변동이 없습니다 두려욱 차이 같은 경우도 실제 뭐 광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세대구역 센터를 마찬가지 뭐 두류 힐스타이 마찬가지 다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은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현재 미분양은 빵이다 나도 없다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따라 청약 흥행에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그 밑에는 규제 완화 이전과 비교해 미분양 물량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미분양 대구 같은 경우는 1 3600 5세대의 미분양이 났다 아까 통계에 나온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통계에 나온 대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일부 중공전의 미분양 소진도 되었다고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대로 나오는 좌표를 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는 없는 채 1만 가구 1만 3 5 6 5 가구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 더 적어 줘야 될게 실제 건설사의 요청에 의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아니다 현 상황에서는 더욱 더 많은 미분양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죠 그런 돌아가는 분위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신문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눈과 귀를 다 닫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못해도 좋뭐3만 가구는 충분히 지금 미분양이 나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나 아니면 TV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죠. 미분양이 몇개 나와 있다. 몇채 나와 있다. 하지만 대부분 건설사의 요청으로 비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매체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뉴스나 TV에서 마찬가지 이런 자료들을 다 보고 방송을 할 건데 이런 내용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몇 세대가 미분양이다, 어느 동네에 미분양이다, 어느 시가 몇세대에 미분양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건설사의 요청으로 비공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다. 현 입장에서 충분히 두배 이상 미분양이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매체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도 100% 신뢰할 수 없다. 물론 유튜브도 100% 신뢰할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내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내 자신의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뭐 알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뭐 영상에 구독을 하면서 구독자는 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를 하는 분들 마찬가지. 예전 영상을 보지 않고 무조건 전화만 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 공포의 파격지원 7천만원 드립니다 자, 분양가는 계속 올리죠 실제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상승했다 하지만 실제 원자재 가격을 확인해 보면 확인해 보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저는 뭐더른 얘기지만 실제 원자재 가격이 일부 바닥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참 아파트를 미친 듯이 지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예전 최고가 대비 많이 떨어졌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양가는 높이죠. 그린 높이 놓고는 다시 7천만원 할인을 한다. 1억을 할인을 한다. 이 무슨 눈감고 아웅쇼를 정체하고 똑같이 하는지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바보로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도 나도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다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분양을 받고 그걸 다시 피를 받아서 다시 되팔고 아파트 분양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고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도 일단 분양가는 계속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언젠가는 LH에서 구입해 주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LH에서도 뭐 서로 조인을 해서 뭐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LH에 깎아주는 쇼를 하면서 분양가를 내리는 척하면서 LH에 팔 수도 있겠죠. 미분양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똑바로 얘기해주는 매체들은 없고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해서 대구에 처음으로 1700만원 평당 1700만원의 아파트 분양가 가격이 선을 넘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튜브를 보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모든 뉴스만 믿고 모든 신문만 믿고 모든 TV 매체만 믿고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뉴스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파토리가 좀 비슷합니다. 써먹는 걸 계속 써먹어요. 계속 당하니까 계속 써먹겠죠. 사기치는 놈도 신고를 안하고 계속해서 사기를 쳐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흑하다가 나중에는 일이 커지는 거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채의 아파트도 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배부를 때 빵을 줘봐야 그마움을 모릅니다. 배고플 때빵한 조각만 줘도 그 고마움을 엄청나게 알죠. 배부를 때 너도 나도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을 때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분양을 안 하고 있고 아무도 아파트 거래를 안 해야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결국은 금액을 내리고 할인 분양을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별로 덕이 안될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